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2번째 러브레터 내가 모욕과 죽음을 가져가 줄게 내가 모욕과 죽음을 가져가 줄게 이사야 25장 8절 아이제이아죠 영어로 아이제이아 25장 8절 어 함께 외웠으면 좋겠는 영어 문장은 He will destroy the power of death He will destroy The power of death 죽음의 힘을 그분께서 반드시 destroy 할 것이다 예, 파괴할 것이다 어, 오늘 화면에 올린 것은 역시 제가 미국의 라이프처치라는 교회에서 U버전이라는 앱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관련 이사야 25장 8절 어,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이죠 그것도 봐보시고요 거기는 스왈로 l l 이라는 재밌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분이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죽음을 죽음을 말, 말끔하게 말 가져가 버릴 것이다 해결해버릴 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 cv에 보니까 the lord all powerful will destroy the power of death and wipe away all tears wipe away 와이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모든 눈물을 에 예, 와이퍼가 이렇게 빗물을 닦아내듯이 어웨이가 뭐더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 버릴 것이다. No longer will his people be insulted everywhere. 더 이상 no longer 이렇게 이런 부사 같은 게 앞으로 나오면 의미가 강조된다고 하죠. 그래서 no longer, no more.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은 그의 사람들이 insulted. insult가 모욕이잖아요. insulted. 모욕 받는 것. 예, 여기저기서 모욕 받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the lord has spoken. 어, 더 메시지 번역본은 밑에 제가 같이 동영상 설명에 카피를 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녹음이 좀 늦어졌어요. 뭐 개인적으로 음, 사실 어 월요일날 녹음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 할까 하다가 뭔가 정리가 안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2년 가까이 좀 힘들게 하는 제가 피해자로 있는 소송이 있어요 예. 명백한 여러가지 증거들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제출이 되었음에도 제가 볼 때는 관련 그런 담당자들이 전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증거들을 확인하고 검토할 의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인형 가까이 저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믿었던 공권력에 이 뭔가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저는 굉장히 뭔가 2차 피해를 입는 느낌이에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정의를 내세우고 예. 이렇게 하면서 왜 정의로운 판단을 유보하고 어 그런 행동을 음,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제 나름대로 할수 있는 거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송에 절대 피해자로도 어, 최대한 연루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두 번째 소송인데, 굉장히 이게 좀 피를 말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 첫 번째 때는 굉장히 더 힘들었고,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진행이 너무나 느리고, 예. 뭐, 될 때는 또쑥 돼요. 근데 이제 진행이 굉장히 느리고, 어, 약간 약간 복지부동 자세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좀 이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웃음> 후속된 표현으로 빽이 없으면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막뭐 전관 변호사를 써라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이게 참 정상이 아니잖아요. 전관 변호사, 뭐 검사였던 변호사, 판사였던 변호사, 뭐 수임료도 일반적인 변호사들보다 훨씬 비싸지만 그렇게 연줄을 써서 해야 된다는 현실이 아, 그게 참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볼때 실력 있는 이제 변호사 분을 선임을 해서 같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대응이라기는 이제 하기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뭐 예상은 했지만 참 어이없는 또 결정이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녹음을 할 부분도 마음에 이렇게 차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저에게 불리한 결정을 듣게 되니까 제가 좀 어제는 또 비가 엄청나게 왔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다운돼서 막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예, 최근에 또집 근처에 실내 배드민턴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거기도 이제 어떤 분하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시작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은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왜 조금 늦었는지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 겸 저의 근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오늘 이 녹음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고 느끼고요 저에게 이제 그런 피해를 의도적으로 제가 볼때 명백하게 이제 소위 작전을 짜서 저를 이제 저에게 이제 뭐 금전적인 피해죠 예, 저에게는 나름 큰 피해를 입힌 가해자 측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절면비 같아요 뻔뻔하게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예, 또뭐 사법기관의 고위직 자기 뭐 부모님 많은 쪽 같은데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 이제 자기네 힘이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보면 은좀 한숨이 나오죠 야뭐저 정탁을 했나 이런 생각도 지울 수 없고 어, 제가 이제 그런 피해를 그런 이제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시점에 상대는 가해자 측은 제가 크리스천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그런 숨기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예. 그쪽은 성당을 다닌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뭐 저한테 사기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당이나 또 교회나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예. 그 말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히 귀가 얇은 분들 팔랑귀이신 분들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투자라든지 중요한 금전인 결정을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 저도 이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더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야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크리스천인 거를 상대에게 밝히고 했을 때 속으로 굉장히 저 가해자 측에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겠다. 아이 녀석은 속이기가 참 쉬울 것 같군. 내 말을 잘 믿어주겠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믿어주려는 마음에 그런 믿어주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요즘 거의 없잖아요. 세상에 너무나 흉흉하니까 이제 의심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좋게 생각하면 콩을 매주라고 써도 어, 그런가? 막 이렇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예. 조심해야 됩니다. 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 하나 더 드리면 이제 같이 올해 일했던 알바생 친구가 이제 한 얘기가 또 떠올랐어요. 저의 이 피해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어그 친구는 거의 해수로 이제 3년째 이런 같이 일을 하고 있네요. 예, 그 그러니까 올해 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가족들이 어제 회의를 했는데 그 결론이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들 들어 보세요. 그 결론이 세상을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결론이래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 친구가 이거 뭐 이걸 안 들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듣더라도 뭐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제가 그니까 애들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이제 은행원이시고 어머니 어머니는 교사세요. 어 그런데 어 아버지가 이제 진상 손님들한테 때문에 굉장히 좀 시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아, 올해 말까지 하면 이제 정리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은행에서 요즘에 사람들 많이 이제 그 뭐, 뭐지? 뭐지? 그 자진해갖고 그 저기 퇴사하는 거 있잖아요. 자진 퇴사가 했던간뭐 그런 거있죠 조기 은퇴인가 했던간 그거 해당 신청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뭐 25년인가 뭐 했든간 그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오래하셨죠. 어 굉장히 이제 회사를 떠나날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웃음> 많이 시달리신 거예요. 예. 아, 이제 은행에 가서 막 갑질하는 사람들 가끔 저희도 은행에 가면 보잖아요 요즘 뭐 오늘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진상 학부모들 우리가 맘충이라고 하죠 자기 자식만 너무 귀해가지고 뭐 보이는 거 없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예. 많이 시달리셔가지고. 아, 일단 그런 것도 그렇고 뭐또 투자 문제도 그렇고 아 그런 것들에서 그 가족들 제가 볼때 굉장히 착한 한명한명 한명 가족들인데 그 <웃음> 평균보다 착한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결론이 호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어, 너무 착하면 안 돼. 이게 결론이었다는 게참 씁쓸한 저희의 현실을 말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간 그니까뭐 저도 그렇지만은 그쪽 제가 얘기했던 그 알바생 가족들 아마 이거 듣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어 아기가 없었음에도 모욕을 당하고 오늘 하여튼간 제가 어떤 컨셉이 됐던 단어 암풀리다가 컨셉이 됐던 단어는 그마 마커리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마커리이라는 단어 조금 어려운데 인설트란 단어가 더 익숙하시죠, 여러분. 아마 화면에 둘다 있을 것 같은데 모욕이라는 뜻이에요, 모욕. 마커리나, 마커리나, 인서트나, 다 모욕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안 좋은 뜻이죠. 모욕을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어떤 사건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대상에게건 이런 모욕감을 느낄 때가 예,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 그런 저 가해자에게서나 또 그거를 법적으로 판단해주기 원했던 공권력이 느꼈던 어떤 모욕감이 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한 것처럼요 예. 어, 근데 오늘 말씀은 확실히 더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여러 번 고쳤어요 처음에 이 모욕이라는 단어를 모욕을 가져, 가져가 준다 모욕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또 읽게 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모욕을 가져가 주시고 또 죽음을 가져가 주시고 이게 굉장히 딥한 굉장히 깊은 의미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모욕을 제목이 넣을까 죽음을 넣을까 다 결국에 두 가지 다 넣었어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욕과 죽음을 가져가 줄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고요. 이게 엄청난 팩트입니다. 어 결국에 누가 맞을 것인가? 진짜 모욕을 당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어떤 흐름은 그런 주류는 이미 어쩌면 기울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에서도. 죽고 뭐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다뤄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어요 지금 인도에서 엄청나게 변형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런데 예. 오늘 말씀이 그 죽음을 swallow up 예 삼켜버리는 예,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죽음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이거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보다 중요한 소식이 뉴스가 없겠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굳어져 버린 오래전부터 예, 굳어져 버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죽기 전에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죽기 전에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남을 속여도 되고, 좀 고통 남이 고통받아도 뭐 됐어 오케이요. 뭐 그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예.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낮기 여러분 그냥 피부로 느끼잖아요. 갑자기 봄인데 겨울 날씨였다가 또 여름 날씨였다가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또 비관적이게도 뭐 제주도의 일본뇌염이나 뭐라그 들어야 했든가 예안 좋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모기들이 작년에 이어서 또 굉장히 가장 빨리 발견이 되었다는. 비관적인 뉴스들이 들립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은 앞으로 더더 코로나 보다 강력한 전염병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관적인 얘기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예 전염병의 창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어 코로나 처럼전 세계적인 게 오기 전까지도 뭐 그게 뭐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경각을 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 성경의 그 예언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기후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저도 조금만 더우면은 에어컨을 키고. 조금만 추우면은 또 난방기를 키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에어컨 이런 것들이 기후에 도움이 또안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워도 그냥 좀 땀을 흘리고 참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소위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조금의 불편함도 어 조금의 안락함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 어디 무슨 광고 문구 같네요. 에어컨 이렇게 자꾸 되면서 이게 공범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후를 파괴하는 예, 기후의 역습으로 전염병들, 예, 자연이 자연도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 같이 좀 살자. 너희들이 좀 죽어라. 약간 이런 참 악순환이 된다고 할까요. 예. 음, 세상은 했든 간. 창조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묵시적인 어 약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결론은 내 인생은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어 근데 죽음은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성공한 인간이라도 그러니까 닥치기 전까지는 그냥 없는 거로 하고 죽음은 그냥 무시하고 뭐 보험 몇개 들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뭐 이러다가 뭐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는지잘 모르잖아요 뭐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지만 어참 이게 인간 존재가 가장 신기해요 예. 제가 일요일날에도 이제 지금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제 봉사하고 있는 젊은 예배 거기 교사였던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2년이 넘었으니까 어 거기 교사였던 친구들이 지금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아서 애가 볼 때마다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해지잖아요 이제 개월 수가 올라갈수록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본인들도 신기하다고 이게 참 그 존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 너무 신비롭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창조의 주인이 조물주이신데, 크리스천은 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를 만 진짜 나를 만드신 부모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드신 부모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이에요. 어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옛날부터 그런 창조의 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뭐 그런 날마다 느끼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신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은 관심 밖이예요 이게 있다면은 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없는 거로 예 근데 크리스천은 그게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깔을 내면 될수록 세상은 어, insult, mockery 이런 단어의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음어 그래서 신의 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분명하게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좁은 길이다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예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을 길로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예. 세상에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그 대표적인 증, 증거는 십자가 있죠 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 라는 그 민족의 역사를 구약에서 봐도 알수있고요음 이스라엘이 강 당시에 강한 민족들이나 나라들 사이에서 끼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마,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질곡의 역사 반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고 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음아 십자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십자가에서 신의 아들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공생에서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모욕들을 받으세요 읽어보면 좀 진짜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그 그런 모욕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어 엄청난 그 DM과 문자와 카톡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네가 뭔데 나 되느냐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뭐 이런거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 많은 오해들과 무시들 을이 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진짜 만든 주인에게서 멀어졌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의 아들 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오셨던 신의 아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너무나 슬프고 새드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No longer yeah, No longer No longer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크리스천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명예를 회복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페이션트하신 인내심이 있는 분이신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참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인내심이 길 뿐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세계와 그 안에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로 하면 재판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틀렸어. 그럼에도 그큰 잘못을 그렇게 내가 깨우쳐 주려고 했건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어. 너희는 그래서 이제. 사라져 줘야 돼 너희는 이제 벌을 받아야만 해 이렇게 어... 최후의 심판이 파이널 저주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분위기 이런 세태의 역행에서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었던 우리 인정해주는 사랑이 저분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 너희 이제 그만 울어도 돼. 그만 울어.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가장 깊은 사랑을 느낄 때가 어떻게 보면 상대가 눈물을 일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게 참 멋있는 사랑 아닌가요? 예, 눈물을 흘리는데 방치하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예,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모욕들을 당할 때 이게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영화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저번에 제가 파리의 연인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욕을 당하고 이럴 때 정말 박차고 나와서 그 모욕의 순간을 덮어주는 진짜 멋있는 사랑이 거잖아요. 그데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희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게 될 거다. 이제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음. 세상은 더 죽음의 영향력이 득세할 것 같아요. 아까 코로나 말씀 드렸고요. 전염병 기후변화 뭐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대명사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이제는 참 미국도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정차별 범죄들 너무나 더 늘어가고 있고요 뭐 잠재되어 있던 것들 폭발하는 느낌이랄까요 총기 사망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뭐 잔인한 사건들 뉴스들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데 앞으로는 더 줄겠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의대생 한강 죽음 반포가 제가 잘한 지역이라서 조금 저도 어 생각을 더 하게 되지 않나 하고 뭐 저희 알바생들 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라서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죽음의 영향력 어느 때보다 오늘 이사야 이 말씀 He will destroy the power of death. 죽음의 힘을 예, 완전히 깨 부셔버리시겠다는 창조의 주인, 생명의 주인, 절대자의 선언.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도입분을 말씀드린 저의 억울한 일, 진실을 밝혀지도록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고요. 음 어 악을 행하고도 선인 척하는 그런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려는 이러한 뻔뻔한 자세는 정말 신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치 최초의 인류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사탄의 그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 조물주에게 선악과라는 한 가지를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배신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사탄 그리고 그 속임에 걸려든 최초의 인류 그러한 예, 영어의 runs in the family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그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 속에 예,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 예. 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죽음이 특징하는 세상에 오늘도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다운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